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저희 태식이랑 공주 방에 이렇게 넓은 베란다가 있는 거 아시죠? 또 아이들이 여기 나오려고 하면 발목링을 하고 항상 나왔어야 돼가지고 제가 잘 활용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물망을 준비했어요 베란다 전체에다가 그물망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베란다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오늘 베란다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<웃음> 좋아. 회전 어때? 회전 어,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<미미>. <웃음> 태식아 뭐해 거기서 쓰레기통에서? 뭐해 거기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태식이 태식아 이리와 이리와 아니 놀이터 만들어줬더니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뭐해 태식아 거기 자시 있었어 껍질이야 엄마도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발목 링 안하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너무 좋다! 너무너무 좋다! 거지같아도 너무 좋아! 공주야 너무 좋지? 진짜 거지같다, 그치? 지주 이제 다시 좀 예쁘게 정리 좀 해놓을게. 그래도 너무 안심되고 너무 좋아. 공주 이리와! 태식이가 이리! 태식이가 이리 오세요! 누가 먼저 올 거야? 누가 먼저 올 거야, 엄마한테! 빨리 오세요! 공주가 먼저 오나? 태식이가 먼저 오나? 우리 예쁜 공주 이리 오세요! 오구 이뻐! 그다음 우리 태식이! 태식, 큰 소리 지르면 안 돼! 여기 큰 소리 지르면 안 돼! 이리 와! 그렇지! 안녕하세요! 태식아 이리 오세요! 아이오고 오구오구! 말도 잘해 우리 공주. 왜안 날아와? 태식이 걸어올 거예요. 이리 오세요. 걸어올 거예요 엄마한테. 아이 고 귀여워야. 아 진짜. 왜 그러는 거야? 中间的